안녕하세요 파비앙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파마니에서 리뷰할 제품은 여기 라미 ABC 만년필인데요. 여기 어린이용으로 만들어졌어요. 어, 길이는 길이는 제한 편만 하고요.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무기는 15g으로 상당히 가벼운 편에 속해요. 이라면 여기 스티커를 주는 스틱 이름 네임 택을 붙일 수 있는 스티커를 준다는 점이고요제앤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스티커를 준다는 점이고 그 다음 에 밑에도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걸 준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몸체는 단풍나무, 단풍나무로 단풍나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상당히 튼튼해요 제가 지금 3년째 쓰고 있는데 한번도 뭔가 잔, 잔금이나 뭔가 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역시 라미는 라미답게 여기 초기 상당히 심플하게 되어 있고요 왜 안보이니? 카메라 좀 잡아 봐봐 촉이 상당히 심플한 편이고요 이 촉도 벗겨집니다 네 저는 여기 안에 그린색 인 글을 넣었는데 상당히 잘 써져요 역시 필압에 따라서 바뀌는 건똑 바뀌는 건 모든 만년필 특징이죠 네 한가지 흠이라면 여기가 고무재질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여기가 상당히 약간 조금씩 부식되고 있어요 그래도 상당히 오래 쓸것 같긴 해요 그리고 안에는 제가 피스톤 형식의 피스톤 형식의 일단 잉크 그 컨버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 딱히 특징이 나꽤 별로 없어요 몸체가 나무라는 것 정도 몸체가 나무라서 그런지, 여기 잉크가 붙었는데, 잉크가 지워지질 않아요. 이게 아마 유성일 텐데, 유성, 유성 잉크가 지워지질 않습니다. 이게 단점이란 단점이고요그 외에는 딱히 특징이 날게할게 게 없어요. 가격은 총약 2만원에서 15,000원 정도 선에서 살수있고요 이게 그리고 어린이용 만년필이다 보니까, 여기 그립 부분이 이렇게 딱 지도록 되어, 설계가 되어 있어요. 설계가 이런 식으로 올바, 올바르게 잡도록, 이렇게, 어..뭐라야되지? 해 파지법을 정확히 익힐 수 있도록 이런식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거 처음 사시는 분들이 이게 왜 돌아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 이게 안돌아가요 이게 원래 딱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돌아가는줄 알았어요 이게 원래 이런거고요 이거 여기 라이로고가 박혀져있다는점 말고는 딱히 특징이 날게 없어요 정말로 완전 완벽 그 자체 어린이용 만년필 네, 이만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만년필 영상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